목사님 오늘 함께 엎자려볼 말씀은 어딘가요? 아, 오늘은 출애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네.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중에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부분을 엎드려보고 싶었어요 네, 내 말을 잘 듣고 내, 내 언약을 지키면, 지키면. 네. 네, 왜이 말씀을 정하셨어요?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좀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겪고 있는 아픔과 또 마음에 알수 없는 답답한 불안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경험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건데 음. 에,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오자마자 겪었을 때 주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, 이때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이,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하고, 네. 또내 말을 잘 지키면, 지키면 이 샤마를 마음에 간직하는 건데, 네. 주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거든요. 네. 진리의 말씀이고,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. 어허. 그래서,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, 네. 네, 상황과 관계없이,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 속하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걸 나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잘귀 기울여 듣고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 음, 어,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, 어, 우리를 약속대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, 네. 어,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인데, 네. 꼭 이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읊조리보고 싶었습니다. 그, 네.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요, 목사님. 네, 예, 예. 내말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, 이걸 예. 이제, 저희들은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,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준행하고, 또 실행하고, 예, 예. 엄마가 예. 너내말잘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. 예, 예.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약간 다르네요, 목사님.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. 네. 어,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네네.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네. 우리가 할 일은 이주님의 하신 일을 에, 주님의 열심을 잘 마음에 믿는 일이 우리 일이거든요. 네.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, 음.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구관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걸 믿는 일을 안 해버리면 네.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을 안 해버리면 우리 일이 다 소용이 없어요 네.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듣고 음. 어, 이 상황과 환경과 뉴스만 듣지 말고 네.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아,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네. 그 세상은 다 소멸한다는 사실 음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다는 사실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음. 잘 듣고 어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에, 말씀 음. 그 언약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은 똑같은 일을 하지마 그게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네.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음흠.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. 내 일을 염려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고 주님 일인데 네. 내, 내 일을 주님 일을 내가 하고 아하.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네. 후회하고 있고 아하. 어, 내 능력의 부족함과 많음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음.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내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음,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하. 음. 그런데 이제 내 일을 잘하면, 음. 언약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,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 속에 사랑의 음성을 잘 듣는 일을 잘하면, 네.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, 음흠.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즐거움과 기쁨과 부지런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음. 내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으니까, 네.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, 우리가 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꼭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된다. 네. 음. 아침마다 우리가 밥안 먹고는 하루를 살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읍절이면서 네.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네.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하고 아, 이 속에는 어떤 사랑 뜻이 있습니까? 아하. 이 속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? 물으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아. 또 우리 마음을 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유로로 채워주시는 아멘 아멘 양식을 경험하게 되자고 믿습니다. 아멘. 네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함께 읊드려보겠습